그게 그뭐 3, 4일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모든 메시지를 종합해 가지고 한마디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는 비결을 가치는거잖요 저는 그래서 어 우리 지금 특히 별 한국에 어떤 부흥강사 복사님들의 그... 전체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과 너무 차이 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복음 들고 산을 돕는 자다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돕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말씀하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부터 부금을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그럼 과연 보이 무엇인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인데. 목객수심해년했는데도이 문제 누른다말 마련되잖아요. 과연 이와 갠류 동량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의 핵심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됐다. 우리 박득명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신칭의를 당연히 강조해야 되고 모든 어떤 메시지에 이신칭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항상 되어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그랬어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모든 기독교 교리의 중심 조항에 나온다. 이신칭이 는 구원의 은혜의 모든 경륜의 중심의 주축이다 여러분 이신칭에 대한 교리가 모든 부분과 성경의 교리의 가장 중심 되는 조항이라고 마태노타가 말했습니다 근데놀랍게도 제가 수많은 분광사를을 모셔가지고 수십년 동안 구원회를 즐에게서 개최했지만 한 분도 이 신칭에 대해서 설명는 분들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요. 한하고한 번은 제가 너무 뭐, 뭐 이렇게 안복받다복받다뭐뭐뭐 십일도 안받는다뭐 무슨 뭐목색목회자 뭐, 잘해 복받는다, 뭐 계속 그런 얘기 앞가지고 유명한 목 유명한 사 제가 차를 고면서목사 우리가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이 복음전자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좀 너무 보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말하기는 힘든데 제가 미안하다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국가가 된니 목사님, 복받는 게 나빠요? 잘못된 고 있어요. 복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걸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금전파자로 삼았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민생활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우리 교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보다 고난과 환난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자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목회하면서 복을 받고 모든 게 잘되고 그런 사람보다 정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서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부회가 끝나고 나서 야저부흥 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복을 못 받았다. 그럼 나는 뭔가 시간상 잘못하고 있다.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그 그러한 어떠한 그 자괴감으로 빠져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시간 어렵지만 제가 이제 4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침의 <웃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줬다 불러 줬다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자이 침의 교리는. 원래 그 원래 단어가 법정단입니다. 단어, 법정단, 단어. 법정에서 재판장이 어떤 사람 보고 너는 무지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천상의 법정인 그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와서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는것 s 로 r a h s u r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고린도 u r 2장 Surah, Surah, Surah, s 를 r a h Surah, Surah, Surah, Surah, Surah, s u r 못 h s u 예수 h Surah, Surah, Surah, Surah, s 그 안에서 이스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이 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처형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언을 받았다는 그런 논란이 있거든요. 사실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너무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내가 큰 죄인지는 몰랐습니다. 나는요 내 생각에 제 생각에 뭐 그렇게 부모님말을먹여 가지고 속삭이는 것도 별로 없고 항상 뭐 학교 공부 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뭐 살았고 뭐 무슨 뭐 경찰씨 한 번도 끌어간 적도 없고 투행금 뭐 기반도 안했고 내가 <웃음> 옛날에 통행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인가 항상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가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너무, 어, 참, 하나님께서 드려주셔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 출신인데, <웃음> 공군의 그 레이다 기지 중에서 제일 큰 레이다 기지가 충청남도에 서산도 대사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레이다 기입니다. 지 거기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 이제 군종실이 있거든요. 교회도 교회 안에 그대 안에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 있을 때마다 군종목사님한테 그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 열심히 주세요. 이제 군종실 들어가서 밤에 혼자 기도하고 어, 하나님 말씀 보고 그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읽는 그 책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책을 제가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하루 기도하는데. 를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벌써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렸어요. 다이버라고 하다 보면 그, 그 다이버였는데, 비디오처럼 내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거쫙 하나 보이시면서, 너무 놀랬습니다. 아니, 내가 저 비디오에 나오는 저 사람이 내가 맞는데 내가 내 모습이 왔는데, 내가 저런 일을 했나? 너무 놀라는 그런 그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 걸 조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너는, 길을 지나가다가 벽보에 옛날 옛날 서울시대 천구백구십오십년대 이쯤는데 벽보에 보면은 강감봉 이렇게 가지고 <웃음> <웃음> 또 강가에 그날 해가지고 사진 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잡으라고 그런 네. 거 나오잖아요. 그데뭐 무슨 뭐뭐하다 사기 한 사람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벽에 붙여놔서 동네다가 조선시대 때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방을 붙이고 똑같이 해놨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잡으라고 합니다. 신고하라고. 간단하게 나 뭐라고 하시면. 너는 지나가다가 그 벽에 붙은 방을 보고 강당봉, 절도범사기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하라고 붙여 놓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하나님 그런 그런 나쁜 놈들이죠 저는요 근처도안 가는 사람입니다 난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랑 가늠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느냐 그래요? 있었죠 그때 <웃음> <웃음> 있었죠 그랬더니 그러고 왜안 했냐 그래서 아 저는 그 죄감 만야그뭐그 강제로 누구를 갖다 강감에 그렇게 하면 불잡혀가고 제 인생 망하니까 저는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렇게 뭐라고 할 수만 있냐면 너하고 실제로 간간해가지고 벽에 지금 사진 붙여서 나고 차이가 뭔지 아느냐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자로서 용기가 있어가지고 간간했고 너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간간 못한 거그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런데 그근데그 말이 정말 이가 맞더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말 이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용기는 남자고 저는 용기 없는 남자 그 차이가 없나요? 그리고그 사람이 저도 훨씬 훌륭하네요제 저한테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듯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여자를 향서 마음으로 음만한어도 이미 가능한것서 말씀했는데 너나 그 사람과 똑같은 주인이다 이거 뭐? 어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멘.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예요. 뭐뭐 누가 뭐, 뭐 사기쳤다, 뭐저도 해가지고 뭐 사진 보시는데, 너는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너무 내가 없이 물건이 있는데 돈 없어. 그래서 훔쳐 신만 없으니 있었죠. 왜안 움쩍냐? 그랬는데 아니 훔쳐 훔쳐 가잖아요. 제가. 근데 똑같이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너하고 차이가 뭐가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자라고. 용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고, 너는 소심하고 거기 많아가지고, 못튕찍고그차이가 뭐 없어. 나더 그랬는데, 그만이 없더라고. 자,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는걸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벽, 벽부에 붙여놓았던 그 흉악한 범죄나, 나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어떤 면에서 내가 더 나쁜 놈들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보여준 주가 있고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에 더해서 진짜 너한테 제일 심각한 죄는 뭔지 아냐 그래요. 그거는 또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죄는 그것를비교듯더심각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제하물어 <웃음> 봤더니 교만하다고 그게 무슨 말씀인가, 까 너는 어렸을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가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탁, 어디 가서 칭찬받고, 뭐, 이렇게 하고, 맨날 반장하고 뭐, 이래가지고, 너는 모든 사람을 우습게 한다는 거요 그러면서, 주변에 모든 사람을 우습게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냐면 너의 가장 큰 죄는, 너의 가장 큰 죄는, 네가 잘난 얼마 잘났길래 그 사람들 그렇게 잘 무시하고 교만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죄중 하나가 교만 그러므로 너는 너는 비록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가하고 들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보다 내가 가장 큰 지인이고 악한 측라면서 너는 교만한 지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큰지인으와 저는 거기서 딱 정말 기절 뻔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국을 찌르시면 저의 전국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백0센트습니다 저는 주인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용서 씨야. 그러면서 어, 하여튼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울기 시작했는데 이제 군대에서 새벽에 그기도하다울 울, 울다가 이제 새벽 6시 되면 제가 이제 군대 차를 타고 레이더 기준에다가 레이더 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가졌는데도 빡 하나님께서 그걸 막 계속 그 결결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울고 회개 했는데요 그때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울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귀신이 니다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저는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범생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모든 면에서 모두, 내가 나보고 죄를 귀신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생각,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입에서 주님, 내가 누구도다 안무입니다. 죄인들 계십니다. 그말나오더니까요 그게 전 놀랐어요. 내가 그 말을 할 거라는 것 자체를 생각 못해봤습니다, 한 번도. 그만 제가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들 계십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랬을 때또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네죄 사함을 받아내시오 저는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는 나를 잊을 수 없는데. 군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한 1976년도에입니다. 12월 달에 그런 일이 났는데 그 이후로 저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이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에서 너는 내 앞에 내 아들 예수처럼 아니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선언하십 거예요. 이거는요. 도저히 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아니, 하나님처럼 의름다운 선언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제가, 제가 농담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고린도우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것이 지금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아지도 못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으셔요. 대신하여, 죄를 삼신 것은즉 예수님에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죄를 그고 예수님을 죄를 사아 가지고 지인으로 하시고 죄를 알고 못한 자로 나를 대신에 죄를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 우리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신 데 내가 어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 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런 공로 중에 가장 큰 공로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테 의롭다고 선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공로에 보혈의 그 효력과 공로의 가장 위대한 공로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그 보혈 공로가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앞에 내 아들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위협다고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은 도저히 납득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선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은 말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말단된다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게 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다시피. 감당하지 못할 자, 자격이 없는 자가 는 하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 중의 은혜는 뭐냐면, 정말 의롭다고 선언받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너무나 악한 죄인 나라에서 있어, 의 귀신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넌이스처 하나님처럼 의롭다는 선함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이 이런 소나앞에서 나는 너무나 자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없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를 그런 선을 제가 받을 수없그 안에 절대 하나님, 저 그러고 싶어요. 그은 성경이 그렇 거예요. 이게 뭐죠? 이렇게 없는 자가 없는 가 이렇게 엄청난 선을 받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은혜죠, 요 네. 네. 이게 은혜입니다, 은 은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과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음. 되는데 우리 박기영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 많이 받은 것은 로마서 강의까지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나도 좀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 목사님한테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 사제 그 깊니스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쓰는 그 단어는 사절하는 단어 아니라 계속해서 의롭다 못하다, 즉이션즉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주인 중에 계속 예수님 자들을 미워하고 예수을 철저히 미워하고,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시대 반주일 때 사람들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청년에 바라 깨먹었잖아요. 그 엄청난 순교를 다 컨트롤했던 그 지휘자잖아요. 예수님 자들한테 다 모여놓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 담엘세까지 갔던 그런 철저한 이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정말 정말 핍박하였어요.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쩌다 핍박하냐는, 그러한, 음소한, 그런 죄인 중에 그 귀수인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자기에게, 바울아, 네가 믿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가 너의 모든 죄금까지의 시를, 우세 직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하나님이시. 의롭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하나했어 너는 의롭다고 그렇게 나처럼 문덕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거 이런 이런 가르침을 주님으로부터 알아들 거래에서 직접 들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가 우리 의로 신의에 대한 그런 교리를 주님으로부터 배웠을 때 3년동안 아라바 강해진가 주님께 직접 배웠잖아요. 그랬을때 굉장한 특별 를 받았다는데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달라야 한번 그냥 사도바울이 중요한 소식을 보면 전부 의롭다는 겁니 전부 칭의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우리가 좀기억해요니다 사제와 칭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제는 주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하면 설명하십니다. 자, 사죄는 forgiveness는, 죄를 용서해준다는 말은, 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면제해준다는 게사죄입니다 그렇죠? 죄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처벌은 면제해준다. 그게 사죄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그게 아니야 칭의는, 너는 의롭다, 그러므로, 너를 처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다다르죠입니다 전과의 기록, 죄의 기록은 다 지금 있어요. 네? 다 지금 경찰서에 적혀 있어. 그 처벌만 내가 면죄질게. 그것은 사죄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죄인인 나에게 사지만 주신가서 않지라 나의 모든 전과 기을 완전히 지서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몸. 나를 처벌할근거를 아예 없애보셨습니다 아, 네. 그런 아, 네.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운사되는데 음. 어느 정도 의운으로 운로 오냐 하면 죄를 나중고 하신자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하 우리가 우리가 친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혜 수준만큼 어렵다고 우리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 정말 감당 못할 은혜라는 소리가 아래 내고 그래서 여러분 친위와 사제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 핵심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확장할 때 말했습니다. 사제는 재판장이 말하기를 너는 가도 좋다 너는 처벌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을 면제했지만 가도 좋다 그게 사실이지만 친은 너는 이제 가도 좋다 처벌받 그게 아니라 너는 이제 너의 죄죄 자체 너를 처벌할 근거도 없고 너의 모든 죄의 기록이 이미 다 지워졌으니 너는 나에게 언제든지 와도 좋다 이게 친이야 가도 좋다랑 와도 좋다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웃음> 그죠 너는 갖춰졌다. 네. 처벌 안 할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너는 환영이다. 왜? 너는 내 앞에 너무 사랑을 조 너무 귀현했으니까 왜?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의롭다는 겁니다. Why c s 우리는 서로 why 타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좋은 관계라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친위와 우리가 그참 사제와 친위에 대한 구별을 요하다라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친일화해서 그은혜 받을 때, 은유를 은할 때, 우리는 보통 마치 친이라는 개념이 사도바울에 의해서 개발된 것처럼 생각 해요. 이런 하면 원래 그냥 친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사도 바울소신에그 계속 칭에 대해서 막 의롭다 뭐로마서 전부 다 의롭다 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하지 못뭐 뭐, 이슬을 주고 말미암뭐 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에다 사도 바울이 개발한 것었지만 절대 여러분 이의 개념은 사도 바울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계속 계강제 개념입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다여러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하시죠? 그리고 배경 우리가 아 아시잖아요? 누구보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0세가 되었는데 아들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동로 오늘 왕하고 싸우고 로드를 부하고 와가지고 전쟁 직후에 와가지고 오늘 밤에 텐트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제일 큰상급이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귀에는 방패고 상급이고 귀에 안 들어와요. 아들만 살아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하냐면 하나님 너뭘 나한테 주시던 겁니까? <웃음> 방패사급 그런 건나 필요가 없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어. 아니 내 상속자는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된다고 그랬니다 지금 나는 거부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거부, 이 엄청난 재물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 조한테 물려주면서 없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글을 드리고 텐트 바음 들여 날아가지고 하늘 별을 보이시죠? 하늘에별좀 봐라. 공해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매연도 없는 그 가나방에서 지금부터 사천년 전에 살잖아요. 얼마나 하늘에 별이 정말 금방이라도 떨어져될 것처럼 얼마나 눈부시게 빛났겠습니까. 굉장히 깨져 별이 떴대. 하나님께서 그보고 말씀하시죠. 비록 지금 내너에게 네 자신이 없지만 니가 1 0 0세 가까웠고 내처 네 살아도 9 0세 가까워 가지고 이미 태어났지만 내자손이저 네 별처럼 많으냐 그랬을 때 그게 뭐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우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의로우신 그 믿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역 때부터 칭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이사야죠, 이사야.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10절을 보험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즉,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라는 것은 마치 한국말 3개 읽으면 나의 의로운 중인 예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해석해 보면 바이 히시 나릇입니다. 바이 히시 나릇이라는 것은 즉 그의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이죠 즉 나의 원적이 예수님을 아는 지바에서날 지식, 예수는 아는 지식으로 말려마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을 갖게 되면 지식으로 말려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예, 나의 원적이 그를 의롭게 할 것이다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친이 담당하려다 그건도이층에 관한 것서이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거리가 갑자기 서두가 오에서 개발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터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치유라고 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야? 시이요 예. 예? 예? 예? 예수님께서 누워 보시는 이 바리새인과 리가 성제나온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할때 아, 뭐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보고 서저 나쁜 놈이 이 나는 저런 나쁜 놈 같이 부리하거나 뭐 무슨 뭐 남의 재탈차거나 가난하거나 이 이런, 이런 사람하고 뭐, 저런 이가라고 난 동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는요 그냥 이제 두씩고뭐실고뭐부자하고없난 뭐, 뭐, 나는 의인입다그랬거든 그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니다 불쌍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까저발이 아니고 저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받고 집에 습니다 자, 그데 여기 지금 그 의롭다무 받았다는말치일 얘기하고 있시을 벌써, 벌써 얘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 단어 치일한 의롭다 받았다한 단어가 perfect tense, 그렇게 perfect tense, 로쓰 m p l e t e a p e r f 이 e c 서 t t e n s e 로 쓰여 있다는 것은 complete and o b e i n g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했고 의롭다 n 을 n e 그 h o Europe, that was Pada, Critical Pada, Critical Pada, Critical Pada, Critical Pada, c r i t i c 하 l Pada, c 하나님 i 의 a 하 Pada, Critical p 다는 a c r 는 t i c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셨는데즉이 세리가 의롭다움 받는 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instantaneus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complete 완전한 의롭고 세 번째는 abiding 영원한 의롭입니다. 그 따라 그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의을 받는 것은 의롭다움 선언 받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정말 예수그도가 믿을 때 믿음으로 그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언제 잠은 사람을 아시겠죠?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의롭다 받으면 그것은 컴퓨터입니다. 완전하게 의롭다 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의롭게 니다사러 네. 이것이 친거든요 지금 그친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이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개념 다 하는 에, 말씀을 제가 읽리고 싶고요. 제가 뭐 조금 조금 간단하게 정하겠습니다. <웃음> 어, 이제 이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장이1일절에서 중요한 교리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주일 아침부터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나는하나의외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2세기 때부터 AD 103년 때부터 이것을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어,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Great Exchange라고 하는데, 자 Great Exchange라고 뭐냐면 우리가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교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나의 모든 주의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료들이 나한테 전가되온다는 거예요. 전가하는것은 옮겨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신칭의 교리, 뭐이 치에 대한 교리는 아 사도바울이 주장한 우리 사도 사도바울이 사도, 사도 개발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신칭의 교리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리인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독교 교리 핵심 교리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풍 부흥사를 붕괴하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붕괴를 다해서 한번의 신칭의 이 신칭의 치에 대해서 소외한 사람이 없잖아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래서 왜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보금의 진술 를잘 하지 않죠? 이이 신칭의 교리가 즉 위대한 교환. 이 위대한 교환이 언제부터 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놀랍게도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여러분, 방금 전에 있잖아요 거기서 자, 이완이 쇼츠를 했는데 그 때가 AD 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보기에 어 있어요. 그 시절 그 시절 됐을 때 그게 됐다는데 장사시죠. 어쨌 생각에 그분이 AD 9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러고나도얼마 있어 가지고 AD 130년이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때 그 사도 관에 제사했던 디오곤 네 텍스라는 사람, 오네 텍스라는 텍스라는 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무하는 글을 쓰면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에피슈투드 디오곤 네 텍스라는 편지가 있는 그 편지에 이 사람이요 벌써 위대한 교환과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입니다. 제가 이게 이 사람이 원래 했다는 것이 뭐 물론 영어 아니겠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어, 영어를 해석해제 이것만 읽고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하 God did not hate us. 하나님 을지 않으신다. Or reject us. 우리를 거부지 않으신. Or bear grudge against us. 지 않으신. Instead, Asian, he was patient. 우리의 참을성 있 참으셨고 for bearing 참으셨고 in His mercy 그의 자비 가운데서 He took upon u r sins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yeah, He Himself g 그런 스스로 그의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내어 주셨고 as a ransom 대속물 내 주셨고 for us. 우리를 위해서 the Holy One for the l o w e s 거룩하신 분을 지 없는 불법한 자를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죄 불법한 사를 위해서 놓으셨던 거죠. the guiltless for the guilty. 죄 없이 죄인을 대신하려고 하나님 내 주셨던 거죠. the just for the unjust. 의로 신분을 나 죄인을 한불량내주다 the i n c o l o c o r r u p t 가 이 모터, o r t a for the m o t a l 나같이 죽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죽자 하신 분이 돈을 내오셨다 겁니다. For what else but his righteousness could have been covered out o sin? 와,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기, 기가 막히게 하는데, a d 1 30년에 걸리기 전에 기억이 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의의로움처럼 덮어줄 수 있을까?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의도의의 s 이라는그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 w 가지고 우리 a 를덮 m a n who wa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그 a little bit of 것 l i t 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a o l a t o l 어, 그 안에서 우리 같이 불법한 자, 그 다음에 경건치 못한 자가 to be justified 의롭다함 받으시고 e x c e p t the son of of God alone, 예수 그리스도 그분 혼자 의해서는 언제 우리가 언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우리 같이, 우리 같이 경건치 못하고 불법을 지어 사람들이 감히 justified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Sweet exchange. 대단 l l us a 너무요 t it. Dona, 교환 l 다는 거예요. 우리는우예요우 죄가 우리 j a 전과되고 a n t 전가되고 예수님든죄 his music. You s 와 가지고 내가 g e the p o 다는 t i c a l y o 스 s w sweet, etc. You know, you 나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 o n The incomprehensible word, 이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여러분 음, 이해받는다는 아요 음. 이해받는다. 음. 받아들 그다음에 합니다 오, oh, the unexpected blessing. 기대지 못했던 축복이다. 여러분 아무도 이걸기대지니까는습니다 예수 의를 나 것은 상상 못일거든요 그러므로, unexpected blessing. 어다 그 The simplicity many should be hidden in one r i g h o u s person. 즉, 많은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 안에 감춰졌다. 와, 여러분, 우리 모든의 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니다 Hallelujah. 들니다 Why the righteousness of the one To justify many sinners.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움이 수많은 죄인들을 이 j u s t i f 너무 y 의롭다 하는 가운데 이게 그당시 on criminal. Yes, I 것은요 연구를 해볼수록 너무 것은 이제 저도 저하는들은 그래서 기 있을 때마다 정말 보금으로 돌아가라고 노래 보금으로 돌아가라고 노아 합니다 여러 보금으로 돌아가려고우리가뭐 지금 보금을 잘하는 사람이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기지설정할수 있어요 뭐 열심히 봉사해 라고 뭐, 이런 신부도 하라고봉사도 잘하고 이런 살수있지만 나쁜 얘기는 안되잖아요 보금에서 많이 벗어났죠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 제가 지금까지 어, 30년간 보편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느낀 점인데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 우리 모두 복음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의심치게 하는 복음의 핵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서 여러분 아멘. 같이 우리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 사회자의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